자 다른 게임 진행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의 이름은 SBA SDI라는 게임입니다 사실 나온지 좀 됐는데 어 저희 쪽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게 애초부터 영문 게임인 것도 있긴 하지만 좀 컨셉 자체가 너무 난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 게임은 사실 건설 게임은 아니에요 건설 게임이라기보다는 생존 운영 관리 게임인데 선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캠페인을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크고 그 오크의 종족은 푸시리, 푸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푸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용해서 시킨 대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이 게임이 지금 뭔가 특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턴제 게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턴제 내의 자원을 어떻게든 모으고 탈출하는 게 주임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30턴 이내 뭔가를 해야지만 그 물살을 피할 수 있다고 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격하자면 물이 도착하기 전에 어, 30턴 내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이건 맵이에요. 자 맵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이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부분에 대한 퀘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이렇게 작은 맵에서 퀘스트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갈 때 자원에 대해서 뭐를 버리고 뭐를 챙겨야 될지 그런 걸 판단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DI라는 게 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도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30턴내에 이걸 다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오크를 클릭하고 네, 네. 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일단 여기로 이동하라고 하죠? 따라해볼게요. 자 턴을 넘기는 버튼은 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먼데 눌러놓고 스페이스를 연달아 누르면 계속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결정을 바꿔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스페이스를 누르는 건좀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그 MP라는 요소가 있죠? Movement Point라는 게 있는데 최대 3개가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장애물이 없으면 3칸을 계속 이동할 수 있는거고 장애물이 있으면 먼 데까지 가지 못할거예요자 스페이스 한번 두번 누르면 되겠죠? 한번 자 두번 이렇게 되죠. 여기 산같은 경우는 4MP가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아마 두칸 걸릴거라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자 한번 이동해봅시다. 자 갈게요 호잇. 자 멈추고 이동하고 어 그런데 여기 뭔가 이상한게 있죠 이게 바로 저희의 본지입니다 자, 본지는 아직까지는 뭐 딱히 할수 있는게 없는데 자 보세요 음 일단 여기로 이동해가지고 자원을 내려놓으래요 이쪽에서 자원에 가져왔으니까 그쵸? 뒤에 수레가 달려있죠 이쪽으로 이동해서 자원을 내리요 한번 해봅시다 음흠. 갈게요 자 자원이 늘어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음제 나머지 자원들은 다 요구사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무만 얻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글이라던가 숲에서 찾아보라는 거죠 너 이름은 뭐지? 음. 오크죠. 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흰색 지역 흰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찾아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호잇 너... <웃음> 자 아쉽게도 나무는 발견한게 없어요. 여긴 있을까요? 야 실패 자 22톤 남았죠. 지금 8톤까지 지났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해봅시다. 자 스페이스 누르고 한번 더 누를게요 아 드디어 발견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나무를 켜야겠죠음더 찾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만 흰색을 더 밝혀보죠 그래 요 이제 뭔가 메시지가 바뀌면서 그 다음에 라이크링 누른 다음에 나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한번 해봅시다 자 오크가 변신을한대요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을 누르면 자 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 뭔가 준비를 하러 이동하는 것 같아요 도구를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변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볼게요 응? 어? 니네 이름은 오크인데 왜 너구리가 됐을까 레스팬다뭐 그렇다 칩시다. 어몽 퓨필. 그래. 퓨필즈 중에 레드판다란 애가 있어. 음. 게더러 트레이드. 뭔가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거래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게더러라는 게 수학계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집자. 그건 수집자 트레이드. 근데 트레이드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긴 좀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고. 아무튼 얘가 나무를 전문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한번 볼게요. 스페이스 오! 오! 신이시여! 오! 뭔가 기도를 보내는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일단 두 턴이 지나면 나무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자, 한턴두턴 턴. 오케이 생겼죠? 오크가 나무를 40개 수집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음뭐 자동으로 배달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터널 넘겨볼게요 한번 봅시다 호잇 오호 자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요 잘했어요 뭐 딱히 얘기 언급되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없고 이 안에만 마무리지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이 날씨가 되면 라이팅 스트라이크가 뭐 이런 적 치면서 별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한번 계속 진행을 합시다. 어? 뭐요? 어? 자, 잠깐만요. 갑자기 피가 달기 시작했죠? 어디 타는 냄새가 들리는데? 여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넘겨볼게요. 자 안턴 더 넘기고 가져와 자 안턴 남았죠? 으이? 그래요. 잘했어요. 이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퀘스트가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The Eye 여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자원들을, 예, 캐라반이, 그, 그, 그 캐라반이 들고 다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챙길 자원들하고 버릴 자원들을 잘 판단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뭐 지금은 가져갈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나중에 여러 지역을 통해서 자원들을 필요한 걸다 챙기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갈까요? 갈게요. 호잇! 이게 첫 번째 퀘스트랍니다. 으흠. 자, 두 번째 퀘스트. 이번엔 또 처음 보는 표필이죠. 어 한번 볼게요. 음, 어디보자. 뭐가... 중요한 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엔 이름이 음, 좀 이상해요 Shoot and Hankey라고 돼 있죠 그래요 같은 종족이라는데 말도 안돼 어디 보자 딱히 중요한 언급은 없고 일단 맵을 한번 볼게요 어 중간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쵸 아까 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이렇게 있다 어 이거를 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표치가 다 다르죠? 야, 그런데 아래쪽에 뭔가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아래쪽 얘기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음.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이, 좋아요. 자, 여기 이한 색을 다 치운 다음에 필요한 자원들다 파악을 해봅시다. 자,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쪽 이동하고, 얘는 이쪽으로 빠질게요. 자, 내가 제대로 본거 맞지? 차라리 여기로 갈까? 이 자원이 더 많을 것 같아. 자, 여기로 갑시다. 자 아, 여기로 이동하고 자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돌 하나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쵸? 빌딩이 필요한 것 같고 자이 아이 위로 올라갈게요 그럼 얘도 위로 올라갈게요 너 뭐하니? 아이고 실수했죠 자이 아이가 이동을 해야돼요. 그래요. 새로운 언급이 되는데뭘 해야될지 한번 봅시다. 둘다 펌킨인가요 이게? 펩킨 펩킨이라고 하나요 이거 음 그냥 호박류라고 해야될까요? 뭐 어찌 됐건 자둘다 어사인을 이쪽에다 시켜가지고 먹을걸 수집하래요. 자 여기는 언덕이 있으니까 뭔가 챙긴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지정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먹을 거 챙깁시다. 140개 정도 모으면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자 다들 너구리로 변신했죠? 네, 좀만 기다려 볼게요. 자 이쪽에서는 기도를 올리고 있고 얘는 아래로 이동하고 있고 음 그래요. 얘도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빠르게 처리합시다 음? 왜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자, 셔츠라는 애가 있는데 아 얘죠 얘가 이제 돌을 캘 시간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디 봅시다 음 건설 도구가 있네요 자 이거를 비드 메뉴 중에 쿼리 광산이죠 지금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 보시면 나무 많죠? 그래서 아마 여기 주변에 지으라는것 같아요 지으러 갑시다 그래 그래 기다려봐 자호이 그래요 이동할게요 자 시킨대로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이동을 해 볼게요 어얘뭐또 뭔가 바뀐 것같은그 그쵸? 그쵸 얘가 새로 바뀌었죠 이게 빌더 상이랍니다 어뭐 어찌됐건 3턴이 지나면 건설이 끝난다고 하니까 어 신기하네요 그쵸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변한지 좀 기준이 궁금하긴 해요 아까 전에는 나 수학자로 하니까 레서팬더가 됐었죠 그쵸? 자 그러면 너는 갖다 놓고 이 아이는 건설하고 어 잠깐만요 건설 완료되니까 또 되돌아왔어요 오호, 신기하네요 그래 한번 네가 이거를 자 이제 캘수있다고 메시지가 뜨죠 캘게요 너또 변신할 거지? 호이그러네요 아까 전에 캠페인에 나왔던 그 아이 도롱용같이 생긴 애가 나왔는데 어 무슨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도롱용 상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얘가 돌을 캐기 시작하죠 어우 귀엽네요 어떻게 보면 힐링 게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쵸 자돌받치고 다시 캐고 자 여기서 스페이스를 연타하면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야 자, 빠르게 눌러볼까요 호잇 호잇 자, 이쪽에 있는 레서팬더는 여기 먹을 거다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한번더 옮기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한번 나왔고 자둘셋끝 완벽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퀘스트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d 이를 누르려고 했는데 아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야겠죠. 자, 자원들 챙길 수 있는 것들 챙겨볼게요. 어허, 이번에 먹을 거 별로 못 챙기네요. 다 어디 갔지? 그쵸? 아마 퀘스트 때문에 다날라간것 같아요. 이게 식량이기 때문에 다음 판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음, 흠 그래요. 여긴 어디? 자 지금부터는 캐리반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아까 전까지 앉아있다가 이렇게 어, 자운데 다시 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만약에 포필이 이동하기 힘들 때는 얘를 이동하는데 한번 이동해볼게요 한 칸당 1MP를 쓸수 있다고 하는데 얘는 2MP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한 턴에 두칸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지형에 관련 없어보이긴 해요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호잇! 아 지역에 관련 있구나 자, 한번 더 이동할게요 여기서 본진을 꾸려도 될까요? 일단 꾸리라고 하니까 꾸려볼게요 물론 얘가 원하는 지대에다 지으라고 언급을 하긴 한것 같아요 그런데 딱히 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잇? 그래. 여기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돌. 광석. 오케이. 그럼 나무를 먼저 얻어야겠네요. 아, 광석이 어딘지 먼저 찾아봅시다. 오잇? 그리고 다른 아이 있죠? 이 아이는 이쪽까지 이동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이 공룡같이 생기는 뭘까요? 음...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아직까지 언급이 안돼 있으니까 내비두고 아, 나무를 캡시다. 자, 나무를 캘수 있니? 왜안 캐지니? 자, 나무를 캐고 너는 여기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할게요. 여호, 돌덩이 있습니다. 좋아요. 뭔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오 그러니까 철 원석이죠. 철 원석이 필요할 때. 일단은 철이 없으니까 광석을 만들, 아니, 마켓을 만들라는 얘기가 있어. 그래, 마켓 만드는 거 한번 확인해 보죠. 어디보자. 마켓 만드는 법이 있습니까? 어, 얘가 있네요. 애니멀이 필요하네. 이 아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나무도 필요하고 음 나무가 없죠. 나무가 100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먼저 생산한 다음에 얘를 납치하고 그 다음에 마켓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쿼리 먼저 만들게요. 이쪽에다가 이 만들고 얘는 나무를 캐게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할게요 턴은 돌립시다 자 여기는 레스펜더 그리고 이쪽에는 새가 됐죠 그래요 한번 기다려보죠 자 완성이 됐고 다시 변신 그 다음에 이 돌을 캐면 도롱뇽이 된다 자 변신 호잇 좋아요 자, 캘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나무 어디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턴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10턴이야? 왜? 그래서 나무가 한 100정도 모이면 마켓을 만들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업무가 끝났어요. 근데 일단 얘 가지고 작업을 합시다. 자, 이 아이가 여기로 가서 한번 어? 얜또 뭐야? 쥐죠? 쥐 맞죠? 그래요. 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자, 몇턴 걸리니? 한턴 남았대요. 오케이. 그러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동물 납, 납치 왔어요. 그래요. 납치 왔으니까 뭔가 지을 수 있을 까라 생각하게 돼요 마켓 있죠 자 이거 여기다 한번 지어볼게요 또 변신하겠지 그쵸? 변신 안하니? 아 그래요 이제 또 새가, 새가 그 새로 그새또 변했죠 좋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잠깐만 아이고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가 내릴 때마다 젖으니까 MP가 줄, 그 줄어든다고 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그렇다 치고 나무가 모자니까 나무 먼저 캐면서 네, 여기서 뭘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교환이 가능하구나. 근데 교환이 가능할 만한 게 내가 봤을 땐 돌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 10개 필요하다니까 10개만 바꿀게요. 호잇! 됐죠? 그 퀘스트 완료됐고 이하 이죠 나무 캡시다 내 역할 다한것 같아 자 같이 나무 캘게요 자 렛스 워팬다 얘도 레스워팬다끝 끝났죠 그래요 마켓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지,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괜찮은 것같네요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d 아 여기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뭐 챙길 게더 없죠? 떠날게요. 이거 챙길 수 있니? 못 챙기죠.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까지 완료가 됐어요. 음... 세 번째 미션부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시간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야, 어떤 신가요 사실 영문의 압박이 좀 심하긴 한데 어 한글 패치나 그런게 나오면 왠지 다들 즐겁게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딱 단점이 있다면 그 페이스 버튼을 펌마다눌러야되는게좀 귀찮긴 한데 그것만 하게 되면 어, 정말 잘 만든 게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이것도 계속 연재를 할게요. 자 다음에 봬요.